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한번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잉 이거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쿠폰 써야지 쿠폰이 어떤 메뉴에 있는지도 다 까먹었어 여기있나? 여기있다여있다 여기 있다. 레인 원펀맨 레인 레인 이즈 원펀맨 레츠고 모준이. 뭐 뭐야 아 레인 엑스 원펀맨? 형 때는 비가 전설이었어 레인 엑스 원펀맨 기아 콜띠? 오우슈 퍼봐 뭐 오우슈 꽤나 푸짐하게 주네 자 이미지? 뭐가 있어? 뭐야 뭐야 오 링링이다 이 링링이라길래 나는 좀 샬롯 링링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링링은 처음보는 캐릭터인데 나 샬롯 링링인줄 알고 읽어봐. 빅맘인가 막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링링 링링 니하오 링링, 링링. 링링. 오 링링? 링링, 짜잔, 링링. 자, 링링 자시즈니 TV 안녕하세요 자 링링 샬롯 링링인줄 알았는데 원펀맨 링링 이었죠 개굴티 레인 이즈 오 레인 이즈 레인 레인엑스 원펀맨 Woo-hoo!